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토이 저러스에 한번 나와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소자마자 이곳에 레고들레고들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일단 제가 볼 거는, 어, 이렇게 옷도 있어, 옷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와, 이렇게 크리스토퍼가 들어있는 안나와 세트도 있어요. 눈도 안에 투명해 뭔가 뭔가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눈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어요 얘는 84,000 원이고요. 손들고 만세 그리고 있는 엘사도 있어요. 만세 만세 엘사. 어 무슨 어, 무수봉이왜 어, 어, 어. 있지? 얼굴 봐. <웃음> 어떻게 얼굴 어떻게 그다? 이렇게 생긴데 어떻게 요기는? 포장포장 살진 않나 이렇게. 왜? 백이 때안 나? 엘사. 약간 응 이런 엘사. 디스버즈 <웃음> 마 차라고 그래? 이거를 타고 가는 안나와 엘사가 있는데요. 안나 엘사 이제 인형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이렇게 9 9 0 0원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대박 디즈니입니다. 아렌데 궁전, 아렌데 궁전 선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엘사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89,000원 정도 하고 국가 같이 있는 인형도 같이 살아 이런. 내가 안나 옷을 입고 있으면 엘사인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엘사 옷을 입고 있으면 안나 인형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얼굴에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이게 버전이 싱잉이 있고 안 싱잉이 있는데, 뭐싱잉을그 누르면 노래가 나와. 가슴을 누르? 어, 가슴을 눌러야 돼. 어머나. 엘사는좀 약간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까졌네. 이렇게. 이런 거 49,000원. 이거는 이제 라이트닝 들어온다고? 어디에 올리라고? 오, 이렇게 손을 올리면 라이트닝 이 들어와요. 올리면 오 이렇게 치마에 넣어도 들어오고 넣어도 들어오고 집으로 가서 한번 개봉기 해보겠습니다 과연 두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렇게 네종류를 갖고 왔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디즈니 스토어에서 나온 안나와 엘사 싱돌이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팔고 있는 안나와 엘사예요 일단 이두 아이를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이저러스에서 사온 이거 뭐야 어드벤처 팝! 이거는 마지막에 한번 풀어볼게요 <놀람> 이제 안나를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가 있고 이게 두개 보면은 둘이 크기가 달라요 얘가 조금 더 크고 얘도 싱인돌 버전이 있는데 얼굴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 기본형으로 갖고 왔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네, 렇 모가지가 된가 된렇게해스브로에서 나온 안나를 이렇게 개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디즈니 안나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패키지도 좀한 방에 잘 뜯을 수 있게 좀 해줬습니다. 오! 갑자기 노래 나와. 두릅기도 아주 그냥 뒤집어지게 해놨네. 자 이렇게 디즈니 안나를 개봉해봤어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 해 볼게요. 짠 이제 안나의 비교샷입니다. 크기는 얘가 좀더 작고 얘가 좀더 커요. 재라가더 들어가다 보면 누나의 모습이 다릅니다. 누나를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해요. 누나 보면 빗 번짐이라고 하죠? 이빗 번짐이 다 표현되어 있고, 이건 빗 번짐이 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얘는 머리가, 앞머리가 약간 쥐파먹은 듯이 이렇게 그냥 막 잘랐어요. 얘는 그래도 미용실에서 아주 뒤집어지게 세팅을 해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굳은 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얘가 조금 넙대대해요. 근데 안나가 원래 얼굴이 조금 넙대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얘가 조금 더 애니메이션에 좀 가깝지 않나. 얘는 싸놓은 동생 같아요. 입술 색깔도 조금 달라요. 얘가 조금 뭐 뭔가 좀 트렌디한 색깔인 것 같고, 얘는 조금 시뻘건색으로 약간 촌스럽게 억지로 꾸민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옷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옷을 보면 보면 얘는 약간 또 퀄리티가 또교득기같다가 만든 것 같아요. 다 일체형이야. 네,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한땀한땀카라까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단추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붙여진 거예요 리본까지. <목소리나> <목소리나> 핸즈브라우 역시 싱잉돌이 있습니다. 잘 세팅된 머릿결, 한땀한땀장인정신 패션 노래와 불빛쇼까지 겸비했지만 디즈니 스토어보다 만원더 비싼 49,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치만 보면은, 머리 색깔은 얘가 더 마음에 들어요. 뭔가 머릿결도 얘가 좀더 샴푸한 느낌이지만 얘는 진짜 며칠 전에 머리 그냥 떡져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내려가서 보면은 얘, 얘는 옷이 아주 디테일하지만 얘는 아주 거적대기 같다고 그냥 가고 이렇게 내려가 신발 신발 보면 얘는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이렇게 색칠을 해줬는데 얘는 대충 신겨줬어요 신발의 퀄리티도 봤을 때 얘가 더 이쁘네요 발이 얘가 더큰피규인데 얘가 더, 얘가 더 발이 크다는 뒷모습 한번 볼게요 여러분 뒤통수 보여주세요 어이구야 얘 보십시오 여러분 얘 무슨 노숙을 며칠을 했는지 머리가 떡이 져가지고 아주 이렇게 네, 그리고 얘는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머리를 쪼매줬네요 그렇지만 얘는 투명으로 이렇게 머리를 쪼매줬어요 얘는 움직이지도 않아 잘이 덩어리처럼 있는. 진짜 머리처럼 좀더 머리가 예쁘네요. 얘는 이런 이런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다붙여줬어 하나하나 붙여줬지만, 얘는 그냥 프린터로 박아놨다는 거. 다시 앞모습을 할게요. 관절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여러분, 관절은 이렇게 만세 해보세요. 오, 얘 만세 잘 돼요. 너도 만세? 음 얘도 잘 돼요. 이렇게 얘는 어, 이렇게 손모가지가 이렇게 꺾여요. 내 머리 얘는 관절이 없다. 그냥. 이렇게 밖에 없요 개인적인 취향은 이 안나가 될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서 안나의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엘사! 엘사는 네. 과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패스 브로 회사에 나온 엘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한방스 디즈니! 아, 숨겨진 세상! 뺐어요! 오! 오! 뭔가 좀 달라! 확 달라! 이렇게 엘사 두 가지 버전이에요! 얼굴을 보면은 얘가 조금 핑크스한 느낌이 들죠? 얘는 좀 하얀 느낌! 얼굴 색은 이게 좀더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인한 가다 이렇게 이 디테일! 근데 얘는 없어! M 자 머리고 약간 이제 탈로스가 오는 것 같고 근데 얘가 좀 이마가 넓고, 얘는 이마가 좀... 얘는 좀 개구리 상이고 얘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리의 색깔은 여기 약간 얘가 핑크빛이 도는 것 같은데 얘는 좀더 많이 하얗고 나나처럼 약간 내추럴한 모습이고 얘는 이렇게 완전히 세팅했어요 떡이 졌어 옷으로 보면은 옷이 얘는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어요 에도 보면 갑옷이야 왜 굳이 이렇게 갑옷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옷을 이렇게 뒤에 장착하고 있어요 갑옷에다가 반짝이를 이렇게 입습니다 약간 투명한 느낌? 오 이렇게 반짝이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안에 있는 티셔츠야 뭐야 디테일에 반짝이와 이렇게 디테일을 했지만 얘는 그냥 반짝이 로그는안 돼있고 는뭐 그림이라도 허리에 있는 이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처리를 해줬고 얘는 그냥 이색깔로 해줬는데 이게 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럴때 보라색 아닌데? 그 약간 이 디테일 이선 디테일, 치마에 있는 디테일도 이게 더 오리지널 옷에 비, 비슷합니다 이게 더. 안에 이렇게 치마야이 속치마가 있어요 대신에 얘는 근데 얘는 속치마가 없어 그냥 이게 다야 얘는 또 안에 보면 이렇게 안에 바지까지 입고 있는데 얘는 바지 뭐안 입었다 옷의 퀄리티로 봤을 때는 질감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픽은 얘가 더 오리지널스럽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매의 디테일함 이 소매의 디테일도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이 디테일은 없어 어떡해? 왜, 왜 이래? 얘는 왜 디테일이 없어? 디즈니스 만든 건데 이게 오리지널 옷인데 뒷모습을 보면은, 뒷모습 봤을 때 얘가 더 이쁘죠? 이게 반짝이가 있어가지고. 얘는 약간 뒤통수에 도 이제 탈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게 좀 부여하고 이게 좀 에러네. 머리를 좀 잘못 심었어요. 날개축지의 디테일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하늘하늘한 거에 이렇게 그래픽이 되어있어요. 이쪽 디테일에 이 퀄리티로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해? 신발. 이제 색깔을 이렇게 해줬어요 원래는 이렇게 반짝이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색깔 이렇게 색깔을 칠해줬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요이요 뭔가 약간 청아 느낌이다 청아같이 <목소리> 아니라고 말을 네요손 움직이는 거 이렇게 만세가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여요 <목소리> 근데 옷이 좀 낑겨, 얘가 좀 옷이 낑기네. 낑겨서 그런 거지, 이쪽에만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쫙, 그리고 얘는 관절이 없어. 얘는 또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교 영상 찍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들어있을까? 너무 허접탱이한 게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 어! 어, 아! 아, 짜증나. 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이두개 과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부터 먼저 가볼게요. 오! 와, 아, 아, 눈이 내리고. 어, <웃음> <웃음> 이거 안나 아니야, 아니나? 이 색깔은 안나 아니에요, 여러분? 짠! 안 나지? 엄마 아니지? 왜 엄마 같지? 엄마네. 아우씨 엄마 나왔어. 엄마가 나왔어. 엄마가 웬 말이야. 엄마 나왔으면 이제 아빠 나와야지. 여기는 이제 아빠가 나와야 돼요. 아빠가 나왔으면 돼. 오! 오 어? 올라프다. 아이 조합이 뭐야 근데 이게 안나랑 올라프여야지 무슨 엄마랑 올라프가 나왔어 근데 올라프 되게 귀엽다 퀄리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큐까지 한번 뽑아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나와 엘사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디즈니스토어 아이들이었고 얘는 헬스브로우라는 토이저러스나 뭐 시네샵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